안녕하세요 써니텐입니다. 오늘은 여사친 두 명과 함께 호치민 유람선을 타러 왔습니다. 함께 떠나보시죠. 네잘보이죠 이건 투어, 투어 어느 여행 사건인지 모르지만 여기 투어. 네, <웃음> 예, 이거 보실 분 너무 빨리 지나간다 싶으면 일시 정지 누르고 잠시만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야 하긴, 아까 저 경비가 했던 말이 뭐냐면요. 그 6시, 아니, 5시, 5시 거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어, 그러면은 조금 놀다가 오면 되겠다 싶었는데, 근데 5시 표가 지금 다 나갔다고 하네요. 다음 표는 6시라고 합니다. 6시 15분 거 다음 거 6시 15분 거 지금 탈지한탈지 지금 친구 두 명이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sáu mươi năm sáu m i í n hai mươi b y v a y m b y h o m ư bảy hai mươi b ả h a u đ ư ơ i bảy i m bảy hai tất i ả c h c b ả n h m ư n h ô ư n g m u a y về k h ô n g có b năm ì a n h m u ố n đ i m à mình muốn đi mà quay m ề đ ư ợ c n h ì m ì n ă hai m ư i hai mươi n i mươi n m hai m ư năm h ư i ă m h ú t t i n ă hai m ư i n ă hai m ư i năm h i g ò năm năm n m ì n h m năm năm n ă h năm n ă i năm năm n m năm năm năm năm ì n h m n ă năm năm năm năm n i m năm năm n ă t n i m năm năm năm năm năm năm năm năm năm năm năm năm n m n g m năm năm n ờ m n m năm năm phút, ă m n m năm năm năm năm năm năm năm m ă m n n m n 꼭 과라이 가이1 5 0동니다 남은 시간은 1시간 10분 다시 그녀들은 사진을 찍으며 놀기 시작합니다 참 잘들놀죠? 그녀들은 나를 찍고 난 그녀들을 찍고 놀았습니다아 이놈의 인기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이제 배를 타러 줄을 섰습니다. 음음. 배 안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죠 오늘 아, 사아요아오케 촬영을 하는 저를 배려하여 창가에 앉으라고 하네요 저쪽에 보시는 데가 랜드마크입니다. 비홈 랜드마크 81층 짜리 어, 오케이, 이제 네, 밖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시민의 야경 참으로 멋지죠 상표를 보실 분은 참고해주세요 건물이 너무 이쁘죠 저 랜드마크 뒤로 보이는 아파트는 비놈입니다. 비놈 센트럴 파크 비놈 랜드마크 아파트가 있고요. 어... 빈프로에서 아, 그 분식, 빈 그룹 분그룹에서 만든 그거다, 이게. 그, 그 아, 여기 중간 지점이고요. 금방 왔네요. 한 10분 탔나. 아, 어두워가지고 잘안 보이는데 아, 이동해 보겠습니다. 다남다 어. 어. 어. 여기에서 15분 기다렸다가 다른 배 타고 다시 돌아가면 되거든요 자 저쪽에 비놈 보이시죠? 아이고. 멀리서 봐도 이게 높아가지고 멋있네요 반짝반짝반짝 네, 여기서 15분 후 다시 출발합니다 돌아가는 길은 같은 루트라서 따로 영상을 찍진 않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